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하라는 마술은 안하고 리뷰만 하는 무드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해 볼 것은 바로 이 버추소 2016 스프링 썸머 에디션 입니다 사실 원래 버추소도 맞는 발음이 아니에요 버투소도 아니고요 버추소도 아닙니다 바로 virtuoso 입니다 자 일단은 이 발음하기 어려운 virtuoso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픈을 한 상태고요 이제 카드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광고 카드는 일단 어, 이렇게 4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광고 카드 디자인을 잘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에디션들과는 다른게 별로 없어요 아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보저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테두리가 사라지면서 카디스트리를 하기에 좀더 적합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백디자인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앞에 있는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를 하거나 패닝을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 줄이 그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여태까지 에디션에서 가운데 이런 시계 줄이 난 것은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디자인입니다 네,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런 카드만 사시는 분들도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팬층이 두껍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텐데요 마술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 버투소는 굉장히 마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만져보니까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어, 폰테인이나 뭐 바이시클 같은 덱을 만져보았을 때는 더욱더 그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. 이런 카드는 제가 예상하건데 초보자 여러분들께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